안녕하세요, 댕댕이 여러분, 김댕입니다. 오늘은 치즈볼을 시켰는데 어, 다른 치즈볼들 다 먹어봤지만 이거는 네네치킨 치즈볼이에요. 네네치킨에서는 한 번도 시켜본 적이 없거든요? 일단..어떻게 생겼는지 좀 볼까? <웃음> 와.. 요즘 너무 치즈에 빠졌나봐요 제가 음 제가 최근에 그 모짜렐라 핫도그를 많이 먹었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비슷하잖아요. 안에 치즈가 들어 있고 이렇게 어그 밀가루처럼 이렇게 입혀 가지고 튀긴 건데 바삭바삭한 느낌은 전혀 없어요. 핫도그는 굉장히 바삭했다면 얘는 바삭하진 않고 겉에 느낌은 찹쌀 도너츠 느낌이에요 그래서 안에 치즈는 쭉 늘어나고 겉에는 굉장히 그냥 담백한 맛이면서 이 안에 빵을 한겹그빵한겹 아래 고기가 찹쌀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좀 쫀득쫀득한 음 바삭하진 않지만 얘는 굉장히 쫀득쫀득해서 또 굉장히 중독이 있는 그런 맛이에요 우와. 너무 좋아. 이 늘어나는 치즈 뜨거울 때 빨리 먹어야 돼요. 으음 이 안에 이막 처럼 이 부분이 굉장히 쫀득한 찹쌀 같아요 음 맛있다 맛있네요. 무슨 소스가 제일 맛있을까? 갑자기 궁금해져요. BHC 거랑 비교해보자면 비슷한 것 같아요, 사실. 차이는 없는 것 같고 얘가 조금 더 쫀득한 느낌이 있달까? 그런 것 같아요 안에 구성이나 이런 거는 크게 다르면 은 모르겠어요 솔직히 다음에 같이 놓고 먹어볼까 근데 제 기억이라면 얘가 가장 찹쌀 비율이 좀 높아서 이 쫀득거리는 부분이 가장 많다고 느껴지고요 다음에 비교 먹방을 하지 않은 이상은 그건 솔직히 뭐 어디가 되게 좀 특출나게 맛있다? 음 그거는 모르겠어요 모짜렐라 음 여진 저는 모짜렐라에 빠진 것 같아요 그냥 모짜렐라라서 맛있어. 짜렐라 해서 음, 근데 그 우유 맛이 굉장히 굉장히 진하게 나요. 음, 따뜻해서 우유 향이 진하? 음~~ 애1 씹을때 좀더그 깨채빵처럼 좀더좀좀 단단하면서도 이게 보면 좀 질기다고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 쫀득한 그 느낌 있잖아요? 그게 있어 따뜻할때 빨리 먹어야됩니다 어디까지 늘어나는지 좀 식었나봐 짜 요만큼 들어있어요 치즈 다 빼먹었어 음. 새것처럼 숨겨놓고 모짜렐라가 너무 맛있잖아 <웃음> 사치 좀 부을게요. <웃음> 사치 좀부겠습니다 치즈볼에서 치즈만 빼먹기. 이거 포장 아니야? 포장? 하나만 더. 얘가 빵 두께가 더 두껍나? 어쨌든 치즈볼을 먹으면서 식을수록 빠르게 그 맛이 줄어드는 것 같아요 뜨거울 때 가장 맛있고 근데 좀 식으니까 아까 같은 그런 맛이 안 나요 물론 제가 배가 좀더 불러서 그럴 수도 있는데 조금 즐겨요 귀한거 먹고 콜라 먹을 때 제일 맛있는 기분 잘 먹었습니다 네 어... 네네치킨치즈볼은 다른 애들이랑 비교 한번 해보고 싶긴 하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어... 찹쌀 비율이 좀 높아보여서 쫀득함은 더 있지만 식으... 식을, 빠르게 식을수록 이... 이게 조금 더 쫀득함이 약간 좀 질기다고 느껴질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물론 맛은 있습니다만 어, 금방 먹지 않으면 조금 질겨요. 하지만 모짜렐라는데 늘 언제나 내 네, 배신하지 않고 맛있습니다. 모짜렐라가 쭉 늘어날 때 그런 재미로 먹는 것 같아요. 이런 치즈볼이나 그뭐 이렇게 모짜렐라 핫도그 같은 거는 쭉 늘어나는 그그 그 맛. 그 맛으로 먹는 거니까 네 어쨌든 맛있네요 오늘도 제 영상 맛있게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좋아요, 구독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저는 다음 먹방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맛있는 하루 보내세요